고... 난 타고난 지도자야 고개를 조아려라 너희 머자리들 나한테 한잔 빚진거야 놈들의 대여를 무너뜨려라 토끼 맛좀 보여줄까? 여왕이 명한다 돌격! 마음에 드네 누구 하나 죽기 전까지는 축제라 할수 없지 칼부림 정도는 아침 인사지 화끈해서 마음에 들어? 아! 내오는 역시 마음에 든다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나만한 안전자산은 없지 야, 그 디카페인 치워 머피, 안돼 무슨 일이지? 보고할 사항이라도 있나? 비비안이라고 불러 세상은 늘 변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기 마련이지 자, 세상을 구하러 가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크레상 먹을래? 다 연관되어 있어 이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당해낼 자는 없어 안재주를 좀 익혔죠 내 친구들은 내가 지켜 누가 저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야 하니까요 길이 당신을 만들고 영혼이 당신을 완성하죠 사원은 찾아오는 모두의 안식처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 것도 있고 새로운 잡히지만 마요. 세세 노도 대쇼내 바이크 보고 놀라지나 마요. 난 항상 칼과 함께 달리지.